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린애플입니다 자 오늘은 게이밍 키보드 언반싱 인데요 왜얼굴은 안보여주냐 제가 아직 보여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음, 페이스북 가면 있지만 우선 그건 나중에 재증을거자 온반칭입니다 게이밍 키보드 자 ON, OMT LED 게이밍 키보드 OKB G7 멀티키 12개 동시력되는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OKB G7 크, 이름부터 뭔가 깐진 않는데 우선 이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호환되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윈도우 C까지 다되되 되요. 네, 네, 네. 윈도우 자체 진영 운.. 뭔가 지원하는 운영체 자체가 다 됩니다. 자, 이 모양이 보자면 이래 이게 너무 와.. 뭔가 깜지나깜지나 화질은 좀 그릴 거예요 아마 지금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까봐야겠죠? 그 전에 가격은 원래 8,300원 그러니까 지마켓으로 해서 8,300원입니다 근데 할인은 4해서 7,900원 이제 택배비가 3,000원 음 배송비 3,000원 근데 이게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는 거 이렇게 스마일 배송인데요 여튼 이게 뭐뭐냐 이게 이네 가지 고전 LED와 깔끔한 비키 스타일 킬캡, 거기다가 키보드 뒷면의 메탈 플레임 그래서 USB 연결 방식 유선 키보드, 12개 멀티, 멀티미디어, HOT, 1 2개 멀티 멀티 미디어 HOT KI 지원, 우리는 정확히 타이핑과 경쾌한 키감, 크흐, 딱 보던 얘기인데 뛰어난 키감에블링 방식 키보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선, 이 설명 뒤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럽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자세한 건사진에 올라갈 거예요. 그 사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옷방식을 해볼게요. 자, 까봅시다. 어우 이게 좋은 점 이게 좋네요 딱 이제 테이프는 안 되는데 와자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와 가려서 오는데 오자 여기에 야 아. 이제 한번 개봉해보드리죠 개봉해보죠 오 이렇게 생겼네요 키보드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뭐깐지나게 생겼다 특히 이거 뭐야 이걸 연결을 하면 아주 빛날 것 같아요 <웃음> 사진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빛날, 거, 빛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돌리긴 해야 되는데 음 지금, 상황, 키기가 귀찮네, 음. 그래도 이게 키긴 해야 될것 같기도 해요. 자, 우선은 이제 키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소리가. 오, 소리도 좋은데.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측면. 이게 보시면 이제 측면에 이렇게 있어요. 공간이 띄어있어요 다른 거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넓이가 이렇게 있어갖고 약간 새로운 느낌? 좋은데딱 좋네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깔끔한 코팅으로 오래된 유지로 돼있대. 코팅을 지저잘했다 코팅을 다 해놨대요. 하나하나씩. 그래도 경쾌하고 부드러운 키감은 물론 키감을 이러 이게 봐봐, 여기, 여기, 옆에. 이게,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청소도 쉬운 거지. 야, 진짜. 아마, 이렇게, 여기서 LED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가운데에서나, 이, 이다 빛날 것 같아요, 여기 다. 이게 자체가, 이렇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호. 이, 여기 사진으로 집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뒤밥한 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나왔듯이, 뒷면. 뒷면에 경고할 안정적인 멘탈 플레이어 이게 메탈이에요 메탈 하나하나씩 근데 이게 만든 것은 판매원는주케이마트 이마트라고 하고요 원산지는 중국이죠 타연님만든는 AS 관련은 구입처 이제 제가 구입한 데 거기고 인증번호 다 있기 때문에 딱 좋아요 이제 만약에 고장났어도 이게 되니까 AS되고 튼튼 고이된 제선 이게 이 선이 튼튼해졌고 이게 이제 연결 방식인데 단선 방지 패브릭 케이블이요 에 이게 이제 이게 노이즈 필터 이제 여기 메이 이게 이게 패브릭 케이블 이게 USB 커넥터인데 다 똑같아요 뭐 똑같아 결국 내 사이즈 키보드 자체 사이즈는 아마 여기가 요, 여기 부분 끝부 자 여기 끝부분이 35cm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442cm인데 여기 보면 모서리 보면 여기 약간 있거든요 여기 여기 약간의 여기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35mm래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42mm 어 아니, 아, 400mm가 아니라 422mm 밀리미터 mm 맞구나 하여튼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5mm 참 좋은데 이게 그거 이제 제품 사양은 어느 정도꽤 좋은것 같아요 뭐 이게 또 이제 켜보면 이제 나오긴 했는데 우선 켜볼까요 한번? 이 채널 켜봅시다 켜보고 봅시다. 잠시 켜볼, 켜질 때까지. 네이, 다시 왔는데요, 이제. 자, 컴퓨터를 녹트봉만 켰어요, 우선. 자, 후. 자, 이걸로 누르면, 자, 키보드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요거와 요거를 같이 누르면은 이게 최대 밝기. 이게 이제 채소 이게 채소 최대 발끼면 이렇게 이야 싼거치고 너무 고급스럽고 좋네요 딱 좋아 딱 좋아 이게 기능 요거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스로 한번씩 봐 보긴 해야 되겠는데 어 이게 LED 숨쉬기 모드 지원이 있네요 오호 이게 하여튼 이제 여기까지 딱 좋은 키보드 였긴 했는데 음약지 부족한 거는 약간 이제 여기 움직이듯이 이게 딱뭐 모드 같으면 움직이듯이 하면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이쁘긴 이쁘네요 자 이제 틈에서야 여기서 이렇게 다 여기 이렇게 초록색까지 그래도 딱좋다나다 그러면 여기까지 리뷰고의온방싱 게임의 키보드 언판싱이었고요. 이제, 저, 가끔 이제 영상 찍을 게 생기면은, 언판싱 할게 생기면 찍을 건데, 그때는 이거 휴대폰이, 이거 태블릿으로 찍다 보니까 화질이 좀안 좋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저희 한 번씩 부탁드요